김건희씨에 관한 의혹 중에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표심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부분은 이력 부풀리기가 아닙니다. 지금의 여당이 집요하게 해왔던 흑색선전 즉 김건희가 줄리였다느니 양모검사랑 동거를 한 여성이라느니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는 누군가와 바람을 피웠던 줄리라는 인물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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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 참으로 몸서리 칠 정도로 환멸감을 주는 그런 더티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. 오늘 김건희 씨는 비로소 그 거짓의 굴레를 벗어났다고 선언해도 좋은 날을 맞았다고 판단됩니다. 좌파들의 더러운 마타더가 앞으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.